이가 어 해양 환경 단체 핫 핑돌핀스 대표 활동가 항현진입니다 금방 이제 청년 허브에서도 이 바나나와 아보카도 포럼에 포럼을 열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기후 위기를 비롯해서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들이 전파된 거는 어 비인간 존재들의 삶을 배려하지 않고 우리가 지구 공동체를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배려가 좀 부족한 문화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 먼저 간단하게 학교 들핀스를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2011년부터 이제 불법 포획되어서 돌고래 쇼에 이용되던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고 또그 돌고래들이 돌아간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해양환경단체입니다. 어, 저는 2011년에 처음으로 돌고래라는 동물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돌고래를 만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렇게 좁고 열악한 수족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20여 년 동안 국제 보호종 돌고래가 불법 포획되어서 돌고래 쇼에 이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제주도에 있는 어, 돌고래 쇼장을 찾게 됐는데요. 이렇게 어, 열악한 환경에 갇혀있는 돌고래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어, 다른 존재를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 돌고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 이 돌고래들이 원래 살아가던 바다로 돌려보내 주는 것이 어, 저의 책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2011년에 수족관 돌고래 해방 운동을 하게 됐고요. 많은 시민분들이 처음에는 어 돌고래는 당연히 수족관에서 만나지 그럼 어디서 만나 굉장히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다른 존재들을 만나는 거에 익숙해 있으셨어요. 그런데 부단히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어, 고래들의 방류를 외치고 우리가 다른 존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계속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으로 이제 불법 포획되었던 돌고래 중에서 서울 동물원에 갇혀 있던 제돌이라는 돌고래가 방류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무사히 제주 바다로 돌아가게 됐고요. 2013년에 방류됐는데 여전히 제주 바다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 이 돌고래 해방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데, 환경 운동가 몇 명이서 이 소식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제도리는 방류됐지만 여전히 수십 마리의 고래들이 수족관에 갇혀 있었거든요. 어, 잠깐 돌고래 해방 운동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우리가 기존의 오락거리,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해왔던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관계를 바르게, 올바르게 어, 바꿔나가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환경운동이라든지 동물보호, 생태교육들이 대부분 육상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간과 굉장히 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 뭐 서식처라든지 동물 위주로 보호활동이 마련이 되는데요. 제도를 비롯한 수족관 돌고래방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야생 해양생물들이 처한 위기를 알게 되고 또 관련된 보호정책까지 마련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고요. 또 고래류는 어, 지구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탄소 흡수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에 고래류 보호, 만큼 중요한 운동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고래류 보호 운동을 시민들에게 계속 알리고 어,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 환경운동가들이 할수 있는 활동들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게 넌 캠페인이나 기자회견도 중요하겠지만 한명한 한 명의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고 그 수족관 돌고래 해방운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제돌이 방류 실화를 바탕으로 동화책을 썼었는데요. 그래서 2013년부터 전국의 도서관에 방문해서 그제돌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어떻게 포획이 됐고 수족관에서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바다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어, 교육 참가자들이 제돌이에게 편지 쓰는 시간에 가장 먼저 썼던 이야기가 제돌아 미안해 였어요. 그러니까 동물 신기한 동물, 뭐 평소에 만날 수 없는 해양 생물들을 만나기 위해서 수족관이나 동물원을 찾는데 그 동물들이 어디서 어떻게 잡혀왔던지 기존에 몰랐던 거죠. 하지만 그 사실을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먼저 미안하다고 어, 우리가 너를 위해서 뭐 수족관에 가지 않게 않을게 라는 약속을 한다거나 우리가 너를 위해 뭐 도와줄게 이런 편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 아는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다른 존재를 지켜줄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하핑돌핀스 자체 교육시설을 만들고 계속 교육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다음 다른 기관에서는 어떤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제 리서치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뭐 환경 교육이나 생태 교육들이 조금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걸 넘어서 다른 존재의 고통에 공감을 하고 또어그 존재들을 위해서 직접 행동하는 교육을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어, 제주 남방 큰 돌고래들의 주요 서식처인 대전업 일대에 제주 돌핀센터라는 교육 공간을 따로 이제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해양생물들의 도감을 비롯한 어, 다른 일반 도서관에서 잘 접할 수 없는 바다와 관련된 책들을 비치해 두고 그 교구들도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어, 청소년들과 청년들, 도 어린이 이렇게 다양한 거의 전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한 가지 예로 저희가 어떻게 공감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교육을 진행하는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바다의 위기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바다가 처한 다양한 어, 해양 환경 문제들에 대해서 알리고 직접 바다로 나가서 해양 생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단순히 그 수거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하나 분류를 해서 그 수량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또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들을 어그 업체들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편지와 함께. 그 과정에서 이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아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런 행동도 할수 있구나 내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또 어떤 네,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했고요. 그래서 이후에 또이 쓰레기와 편지를 받은 업체들에서 답장을 받고 또뭐 또 생분해성 재료로 변경하겠다라거나. 어, 그 쓰레,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가 다른 존재에게 가하는 위협에 대해서 경고 문구를 크게 넣, 넣겠다거나 이런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족관 문제에 공감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길거리로 직접 자신들이 정한 문구를 피켓으로 만들어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내보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 못하겠어요. 어,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못걸고있어요 하더니 한 명씩 두 명씩 다 지나가던 시민분들이 어 이게 무슨 일이야요 돌고래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라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청소년들이 굉장히 용기를 내서 설명을 하고 자신들이 직접 만든 리플렛도 나눠주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교육들이 단순히 어떤 이슈를 알리고 고래들의 위기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들이 성인이 됐을 때도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문제들의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정보전달식 교육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직접 지구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구들을 만들어서 저희 하피들핀스가 꼭 아니더라도 더 많은 현장에서 이러한 생태 감수성 교육이 진행되기를 바래서 다양한 교구를 만들고 있는데요. 어 제일 첫 번째 만들었던 교구가 어 청년 허보와 함께 이제 협업으로 만들었던 우리가 바다를 만나는 법 워크북입니다. 저희가 이 교재를 만들기 전에 다양한 뭐 해양 박물관이라던가 이런 곳을 가게 됐는데요. 시민분들이 어떤 콘텐츠에 어떤 박물관 전시품에 관심이 있는지 계속 살펴봤어요 특히 해양 생물과 관련돼서 이제 가족들이 관람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어~ 이거 맛있는데 하면서 특정 해양 생물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랬더니 뒤어서 이 이제 아빠가 어~ 그렇지 이거 잡아봤는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해양 생물들은 먹거리나 오락거리로 주로 마, 어, 만나고 있구나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만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제안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직접 바다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바위에도 누워보고 어조그하게 물이 모여있는 조수 웅덩이에서 또 어떤 생물들이 살아가는지 관찰을 또 해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바다를 만나는 어 그런 내용을 담은 워크북을 만들었고요 또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들의 고통을 어,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돌고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직접 이제 게임을 통해서 알아보는 보드게임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어, 해양생태 감수성 교육 카드 모음을 만들어서 어,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바다와 좀친밀감을 쌓고 바다와 공존을 위해서 어떤 힘이 필요한지 모색해 모색하는 이런 교구들을 개발했습니다. 어, 비단 바다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든 교구들은 다른 존재들, 뭐또 숲이나 산이나 다른 현장에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교구들이고요. 어, 그리고 또 교구를 만들 때는 버려지는 재료가 최소화되도록 뭐이 지금 보시는 거는 무극경 바다 의 친구들 모빌인데요. 떼어서 모빌을 만들고 남은 어, 짜투리는 이제 모양 자루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존하는 법을 모색하고 또 지구와 바다에 영,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재료까지 고민한 교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많은 교육 현장에서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진행자용 어, 교재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교구도 활발하게 이제 만들고 있는데 함께 이 교육을 활성화할 인재들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청년하고가 됐든 어떤 뭐 정부기관이 됐든 좀더 관심을 갖고 이제 기존의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들과 이런 교육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매칭하는 좀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고 또그런 이미 기존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 간의 이제 교류를 통해서 서로 좀더 나은 방식의 교육이 무엇인가 어~ 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상호 보완하고 좀더 객관적으로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구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발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년과 환경교육 정책이라고 잡았는데요. 어, 국가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환경교육진흥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으로 전면 개정되긴 했는데 아직 시행되고는 있지 않아서 옛날 법 이름대로 하면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서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환경보전협회가 지금은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돼서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국가환경교육센터 말고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광역센터가 있고 기초자치단체 중에 일부는 기초센터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환경교육센터는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가 환경교육과 관련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환경교육 정책하고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환경교육의 그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국가환경교육센터입니다. 그래서 기전도 환경교육 정책과 현장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소통기관이다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데요. 뭐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그리고 환경교육종합계획이 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그 종합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포털사이트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뭐 정보나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해서 환경교육에 관련된 사람, 정보, 시설,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이제 역할을 주로 한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어,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어,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앞에도 얼핏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 나이 든 사람은 이미 생각이 굳어서 교육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미래세대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하는게 필요해. 이런 얘기를 참 오랫동안 많이 해왔어요. 사실 되게 무책임한 얘기죠. 어 그리고 환경교육을 생애주기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가 정리가 별로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어, 환경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어, 빠짐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애주기를 6개의 단계로 나눴고요. 어, 그 중에 청년기는 성인 전기에 해당되고 어, 나이로 치면 20살에서 34살까지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청년을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할 거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대체로 보면 대학을 들어가서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뭔가 독립적인 어떤 사람으로 삶을 꾸려가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떤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게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 드리면 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는 환경교육 정책을 할때 이렇게 일단 여섯 단계로 생애 주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중에 성인 전기가 20살부터 34살까지고 어 우선순위 면에서 이 연령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사실 설문조사 결과에서 6%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게 거의 60% 가까이 되잖아요. 그에 비하면 청년들에 대한 이 시기를 청년이라고 한다면 청년들에 대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현실적으로 이 정도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환경기관에 있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예요. 꼴등이죠. 거의. 노년층, 61세 이상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이 시기는 이제 경제활동과 독립이라고 하는 굉장히 생애 주기별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닥쳐있는 시기이고 이 그룹 내에 임산부라든지 취업준비생이라든지 군인이라고 하는 조금 더 특화해보면 주목해야 될 그룹들도 포함되어 있고 이들에게는 중요한 환경교육의 주제 영역 중에 자연체험이라든지 지구환경문제 이런 것보다는 생활환경문제하고 환경문화 쪽 삶과 조금 더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이나 전략으로는 강의, 해설, 토이, 토론,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좋겠다고 하고 환경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식, 책임감, 실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어 설문조사 결과는 이랬어요. 제가 이 결과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느냐 사실 그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긴 한데 조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 제로 아워라고 하는 청년 또는 청소년 기후 정의 단체 홈페이지 첫 번째 화면인데요. 어 이제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날짜가 줄어들었을 텐데 제가 캡처했을 때가 좀 지났어서 이제 8년 300 며칠 뭐 11시간 11분 51초 남았다. 지금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뭔가 아, 일종의 절박함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어,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물론 저항이고 어, 그 청소년 기후 행동에서 헌법 소원을 냈을 때 얘기한 것처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본권들 생존권이나 행복추구권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의 소멸과 함께 침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저는 이 사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또는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래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어, 앞에 말씀드렸던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종합계획 제3차 계획이 21년부터 25년까지고 거기에 보면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인턴십이라든지 또는 견습사원제라든지 뭔가 이런 거를 한다라는 정도가 청년과 제일 가까운 사업들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환경교육 지원 사업들 중에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지정할 때 앞에 얘기했던 여섯 개의 대상 중에 어떤 그룹을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비교될 수 있는데 청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가장 적어요 지금 인정받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그리고 사회환경교육사라고 하는 지금은, 지금은 사회환경교육 지도사지만 이제 환경교육사로 명칭이 바뀌게 될이 제도에 의해서 천여 명 정도의 지금 환경교육 전문가가 배출되고 있는데 청년들 중에서 이 자격을 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인턴 사업도 연계해서 그 다음에 혹시 청년들 중에서 이와 관련해서 책을 집필하거나 발간하고 싶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도서 발간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교류 사업 중에서도 이제 한중일의 환경교육, 환경부 환경 장관 산하의 교육팀이죠. 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청년 포럼이 있어요. 그래서 한중일 세 나라의 청년들이 환경교육을 테마로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런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탄소중립과 관련된 서포터즈를 모집하거나 이제 주로 대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그다음에 전국 청소년이나 청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에 대한 모집,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따른 청년 포럼. 그 다음에 환경교육 관련된 청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그린캠퍼스에 이제 대학에서 그린캠퍼스를 하는 동아리들이나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얘기했던 사회환경교육 분야에 에, 자격을 취득해서 이쪽으로 일을 하고 싶은 청년들을 위해서 어뭐그 자격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또는 후에 인턴 과정에 참여를 할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이 양성과정에 세번 강의를 하러 갔는데 음... 지금까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과정에 주로 참여했던 사람은 80%가 50대 이상이고요. 비율로 봐도 여성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어 30살 전후에 어 청년들이 모여있는 양성과정을 가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뭔가 이 자격을 가지고 어떤 걸 하고 싶은가에 대한 굉장히 열린 비전들이 좀 있었어서 이야기하면서 저도 굉장히 어 뭔가 상상력이 생기고 어 그래서 지금 이제이 양성 과정을 듣고 있는 그 청년들 대표 모임을 꾸려서 간담회 같은 걸 하고 내년도 사업에 어떤 걸 반영해야 될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어 굉장히 좋았어요. 뭔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쪽 분야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좀, 어 뭐라 그랬죠? 래 노화됐다 그래야 되나요? 50대 이상의 분들이 많아서, 어그 장점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한계도 있었는데, 어,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국가환경교육센터에는 청소년 운영 위원회가 있습니다. 어. 작년 초에 만들어 졌는데 총 청년 위원회는 없어요. 청소년 운영 위원회만 있고 참가자는 중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운영 위원회는 그냥 들러리는 아니에요. 별도의 사업비를 마련을 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모든 걸 청소년들에게 그냥 어, 권한을 위임하고, 물론 그걸 하기 위한 서포트는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어, 이번 주 토요일 날 사실은 그 다음 번그 청소년 운영위원회 멤버들을 선발하는 선정하는 과정이 좀 있는데요. 이번 청년 포럼에 초청을 받아서 오면서 어, 저도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또래 친구들과 이 위원회를 만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있었는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청년 그룹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 그리고. 한다면 뭘 해야 될까? 창업지원이나 일자리 사업 이런 거에 상상력도 되게 가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거는 제가 센터장이라서 한 얘기고요. 사실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지금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된 시점에서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니까 OECD 2030에서 미래 교육과 관련해서 셀프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학습이라고 하는 건 자기 삶을 디자인하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삶을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물론, 그걸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벽과 또 기회 요인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어, 무엇이 정말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이라고 할 만한가에 대한 어, 논의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저는 충남 서천에 살고 있는데 12년 전에 귀촌을 했어요. 충남 서천에 바닷가 마을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제 제자랑 후배, 동생들 해서, 어, 연령대로 보면 청년들, 내 가족, 그러니까 어른 여덟, 아이 여덟 명이 이 마을에 같이 모여서 사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옆 동네인데, 집들도 본인들이 직접 짓기도 했고, 대부분. 근데 이제 그 마을 앞으로 트럭이 막 지나가가지고, 어, 트럭 못 지나가게 하는 시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 귀촌하거나 시골에서 살고 있는 이제 어, 청년 가족이죠. 어, 저는 이제이 어, 가족들 중에 일부는 제 친동생도 있고 또 제자도 있고 후배도 있는데 어, 이들의 삶이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보기에 음, 뭐 그런 얘기도 조금 더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이건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입니다. 어, 사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생태 발자국 지수가 어, 1을 넘어선 게 1967년 입니다. 그러니까 생태발자국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나라로 이미 들어선 게 1967년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만 계산하면 지금보다 대한민국 사람은 평균적으로 에너지와 물질 소비량을 3.5분의 1, 최소한 3분의 1로 줄여야 되고 온실가스 쓰레기 배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제가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을 어떻게 설정하고 만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물질과 에너지 소비량을 지금보다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과 에너지 소비, 에너지 또는 온실가스와 쓰레기 배출량을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줄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자연과 이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문제죠. 저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창의성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고 과학기술을 아주 현명하게 선택적으로 잘 써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삶에 대한 기준을 내적 기준을 어떤 측면에서는 분명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청년이라는 시기는 어쨌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학교에 다닐 때랑은 다르게 구체적으로 자기 삶을 설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이런 기준들이 또는 원칙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